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2020년 2월에 페아트를 들고 왔습니다 2월에는 어떤 페아트들이 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보시죠 첫 번째 그림입니다 레미님이 그려주신 헤라 바위에 달의 여신처럼 누워있는 헤라네요 머리에 머리 방울로 뉴멜로디 다른 멤버들 인형이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손에는 꼭 마법봉처럼 달 마법봉 같은 걸 손에 쥐고 있네요. 예쁜 그림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지연 님이 그려주신 케이시. 무대의 상을 입고 있는 케이시네요. 멋있어요. 무대의 한 장면?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다음은 세턴 찐감자 님이 그려주신 송이입니다. 우주 최강 양송이 사랑해요 양송이 송이를 정말 귀엽게 그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김은정님이 그려주신 나라 와 한복을 입고 있는 나라예요 나라가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웃음> 나라야 뮤직꼭대하해널 응원할게 라고 적혀있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유상님이 그려주신 나라 인어공주가 된 나라네요 아래 바위는 황금바위래요 뿌이를 하고 있는 인어공주 나라 새로운 컨셉으로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라님이 그려주신 나라 G 스티커라고 메일에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사진 찍는 어플로 사용하는 스티커를 말하는 걸까요? 그럼 이건 나라의 셀카인 건가요? 음 정말 귀여워요 예쁜 그림 감사합니다 다음은 엔젤로이님의 카리스마 쥐의 해를 맞아 쥐의 머리띠와 쥐의 꼬리를 달고 있는 카리스마가 정말 귀여워요 가슴에도 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어 스타킹도 쥐의 귀가 달려있어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엔젤로이님이 뉴돌스도 함께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리리와 카리스마 로즈가 파자마 파티를 하는 거래요 셋이 정말 재밌겠다 나도 끼워주지 다음은 엔젤로이님 동생분이 그려주신 나라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입덕을 할것 같다고요? 좋아요. 어서 빨리 입덕해주세요. 동생분도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네요. 귀여운 나라. 두분다 예쁜 그림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진아씨님께서 그려주신 나라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나라. 정말 너무 예뻐요. 하고 있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카락에도 꽃들이 가득하고 웨딩드레스에도 꽃들이 가득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웨딩드레스 입은 나라를 그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희님이 그려주신 헤라입니다 강희님이 그려주신 헤라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요 오 하고 있는 헤라 정말 귀엽지 않나요? 약간 어떤 동물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약간 수달 같은? <웃음> 이렇게 귀여운 그림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리님이 그려주신 스타더스트 해피 발렌타인 발렌타인 데회를 맞아 리나와 칼리오페가 서로 인형을 주고받는 건가 봐요 <웃음> 너무 귀여워요 저 인형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저도 갖고 싶네요 발렌타인 데회를 맞아 그려주신 귀여운 그림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니님이 그려주신 나라입니다 짠! 비해피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비해피의 안무 연습, 비해피의 무대를 하고 있는 나라인가봐요. 색다른 의상을 입고 있긴 하지만 눈망울도 초롱초롱한 나라!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라라님이 그려주신 나라입니다. 6학년 나라, 졸업하는 나라 라고 써있네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나라인가봐요. 울고 있어요. <웃음> 졸업해서 선생님들 친구들이랑 헤어지게 돼서 슬픈가봐요 음, 색다른 컨셉의 그림이네요.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체거탑님이 그려주신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나라가 중사인 그림이래요. 주제는 우주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림이 한 장이 더 있는데 이건 시야가 대위인 그림이래요. 음. 이것 또한 우주전쟁이 주제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시야 앞에 있는 고양이, 로봇인가요? 시아랑눈 색깔이 똑같은데 너무 귀여워요. 외계인인가? 다음은 렌하엘 님이 보내주신 헤라. 무대의상을 입고 있는 헤라. 정말 너무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무대의상을 입고 누워있는 헤라. 이거 뭔가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아요. 헤라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표정이 너무 오묘해요. 그쵸? 헤라 예쁘게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루누으루님이 보내주신 송이! <웃음> 송이가 굉장히 성숙해 보여요. 어른이 된 송이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어른이 돼서도 빛의 무대를 하고 있나봐요. 꼭 무대를 하면서 반짝이는 송이 같아요. 머리를 찰랑거리며 무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송이! 정말 너무 예뻐요.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그림! 임블베님이 보내주신 케이시입니다. 케이시 K씨 생일날에 맞춰 딱 보내주셨는데요. 저이 그림 이용한 영상 봤어요. 케이시한테 <웃음> 케이크 선물해주시는 거 말이에요. 케이크를 받고 놀라는 케이시! 감동받는 케이시! 후 하고 촛불을 부는 케이시!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케이시! K씨. 케이시는 좋겠다 이런 선물도 받고 케이시 생일 축하해! 자 이렇게 2월의 팬아트를 모두 보았는데요 음, 아쉽지만 팬아트는 이번 달까지만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쉽죠 저도 매달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는 샤이닝스타 팬아트 정말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감탄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지켜봤었는데 그것도 이번 달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우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도록 해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정말 많은 분들이 팬아트 보내주셨는데요 팬아트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팬아트 그리신 거 SNS에 올리시면 제가 하트도 뿅뿅 눌러드리고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샤이닝스타 팬아트는 계속 그려주세요. <웃음> 지금까지 팬아트 보내주신 분들 팬아트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